여정현의 세계 일주와 17개국어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의 물개 돌과 멋진 공연. 둘세투어 c o 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상호세에서 거주했는데요. K 이 트레인을 타고 1시간 30분이면 샌프란시스코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K 이 트레인 역에서 N번 트램을 탄다면 베이 브릿지가 보이는 페리 터미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브리지인데요 지금부터 약 90년 전인 1936년에 완공되었고요. 군문교와의 건설 경쟁에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 무려 2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노면 전차를 타고 39번 구도 피어서리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차 중 일부는 187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입한 아주 오래된 전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브리지인근에는 1898년 보사츠 스타일로 건축된 페리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페리터미널은 75m의 거대한 시계탑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전차는 지금 1번 구두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면 전차는 피셜먼즈 월프 지역의 39번 부두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에는 방금 보신 수족관과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39번 부두는 일요일이 수많은 관광객들로 굶비고 있습니다. 39번 부두는 모두 2층으로 구성된 쇼핑몰입니다. 39번 부두에서 가장 인기있는 동물은 이강욕을 즐기는 물개들입니다. 바로 옆에 멕시코 관광객들은 물개가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물개 우는 소리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어 39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와 알카트라스, 알카트레저 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문교는 베이브릿지 보다도 1년 뒤인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시공자가 안전을 특히 강조하여 작업 중 11명의 인명피해만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거리 공연은 유타소에서온 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 는 흔들리는 원통 위에서 저글링을 시작하는데 저글링을 하다며 겠 관람객들에게 아기와아지를던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row me the baby. <laughs> <laughs> <laughs> I'm kidding. Throw me the dog. <laughs> we'll just stick with the ball. Whoa! Come on, boss. <laughs> get him! <'em>, get him! <laughs> you can do it. It's a small victory, but I'll Try take that it. 20 years. 밥은 흔들리는 원통 위에 스케이트보드를 놓고 균형을 잡으면서 저글링을 하는 서커스의 고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arm up t 2. This is a t r i c Are you waiting for i told you this show sucks h e r e s the t r 저글링 전문가인 답은 다양한 요기를 선보입니다 u n 은 공을 돌리면서 저글링을 하는 더 어려운 무기를 시도합니다. 밥은 이어서 관람객의 도움을 받아 바퀴가 세 개인 외발 자전거를 타는 무기를 선보입니다. 다 o the same thing with the o h e r a d t a n d e d give me y o a t 은이 상태에서 관람객에게 어깨 위로 뛰어오르라고 지시합니다. y e s c o i to grab y a m p on my s h o 도 d just a second i'll l e i s s e r r e e up a r 밥은 이어서 바닥에서 <목소리> 촬영하는 저에게 <목소리> 새로운 부탁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밥이 <목소리> 펼치는 쇼의 하이라이트는 흔들리는 오케이. 두 개의 원통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목소리> 밥의 쇼는 정말 멋진데요. 비행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마침내 흔들리는 비계의 원통 위에서 10초 이상 버티는데 성공합니다. 3 9번부두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저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저희가 먹던 오징어튀김 칼라마리를 주문했습니다. 휴일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전탈을 타지 않고 걸어서 페리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호세로 떠나는 마지막 기차는 12시 5분인데요 저는 K-트레인을 타고 상호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의 물개들과 거리 공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